정말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부터 운명과학이, 우리는 지금 앞으로 살풀이경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살풀이경이다. 최종적인 살풀이경이지만, 이것이 인간이 어디 가서 어떤 거, 어떤 풀이법에 의해서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훑어봐야 되겠죠 그치?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지금 사주하는 것 말이네. 바람풍수, 풍자도, 문자도 모르는 게막 방풍수도 해석고, 이제 사주가 뭔지도 모르는 게사주해석 하고, 명리가 뭔지도 모르겠어 이아으면안 된다. 잉 우리는 정말로 그러면 안 된다 아 오늘 첫번부터 일을 받으면 안 되는데 <웃음>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죠? 자 운명과학 이라는 것은 자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지인 것은 조금 비웠다 그죠? 자 기초적인 표인데이 근본을 지금부터 완벽하게 풀어보는 거예요. 근본을.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벗어날 수 없는 게이 동그라미 세계가 여기서 우리는 동그라미 세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는 영혼세계고 여기 잉크 있으면 좀자좀 있다가 좀 있다가 이거 끝나고 난뒤자 영혼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세계가 있고 자 여기가 우리는 귀신세계라는 것이 있고 자 인간이 우리는 탄생을 하고 이것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이것이 운지 천도라는 기본 개념은 우리가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회 부활 이런 것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다 사람은 절대 못 온다 그러나 영혼의 윤회 라는 것이다 자 윤회 라는 것은 윤회 라는 것은 이 영혼의 운회지 사람의 윤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정립을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영혼만이 운이 하는 것이지 옛날에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딱 비워야 된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자 여기서 우리는 생로병사 하나 보자 좀 떼어놓고 자 우리는 이 생로병사를 하게 되게 되면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가 늙어서 병들고 죽을 때까지 1차2 차다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사람은 자기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힘들고 가는 것이 큰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자기의 그 노력에 있어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하고 늙어서 우리는 병들을 가지고 생명을 지체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할 때는 여기서는 두 가지 부형이 있어. 자 처음에는 태어나서 부모밑에서 자라는 시기. 이것이 어떻게 성장 성장 시기고. 자 요까지가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색이다. 자 부부로서 살아가. 근데 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는 부모밑에서 성장해가고. 이거는 부부멘트 성장해 나가고 이거는 어떻게? 이제 마무리 정리하기 위해서 죽음을 향한 인생의 정리기간이다. 정리, 정리. 그제? 이것이 우리는 모든 학문이든 학문이든 기술이든 이 종교든 이 범주 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자 인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키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 멘토링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멘토링이다 부모가 키우는 거 이것이 멘토링이다 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뭘까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바로 인생인데 그치? 인생 속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인생이라는거다 인생 자이 정리하는 것은 뭘까 이거는 마지막 이거는 지가 커서 가는 거고 이것은 인생은 우리는 이제 부부 겸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거는 인생을 정리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렇게 초년, 중년, 말년운이다 이게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우리는 초년이고 이것이 중년이고 이것이 말년의 ,의 구조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든 여기서 종교가 되든 기술이 되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이 우리는 정말로 이거 학문이다 학문 그지? 학문 기술 우리는 종교 이런 것이 여기 있는 거 아니? 이것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죽고 난 뒤에 쓰는 거. 저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저거는 일반 사람이 이? 일반 사람이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 죽고 난 뒤에 이게 애매하다 그지? 이거 갖고 처음부터사기친 거잖아. 이? 저거는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종교가 저거 갖고 사기친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운명과학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더 운명과학의 실체. 그러면 운명과학이란 뭐고? 인간의 운명을 풀어내서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답을 한 개가 구할 수 있는 학문이 이 운명과학이다. 항운이 한계를 구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보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알 거니까, 그제? 인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다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지만은 지금부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탄생을 위해서 할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져왔을까? 여러분이 들 영혼에서 태어나면서, 어, 메고 온게 있다. 뭘 메고 왔어? 보따리, 보따리.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탄생할 때는 우리는 이거, 인간은 이 보따리를 한개 갖고 왔다. 이것이 빛과 짐, 보따리라는 것이다. 그치? 자, 이것을 풀때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푸는 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풀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운세 감정법을 푸는 것이고 두번째 우리는 수리 사주를 푸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수리 심리학을 푸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수리 멘토링을 우리는 푸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인간이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올바르게 얼마나 응? 우리는 잘살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공부지 학문이고 공부지 죽고 난 뒤에 뭐 우리가 학문이고 공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건강과 관련된 것은 이학과 우리는 체질학 이런거지 그지?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세계를 이렇게 푸는 거야 그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올바르게 가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푸는 거야 그럼 우린 여러분들은 뭘 배웠노 요구 배웠네 그제 그래 근데 대기 말배웠다자 <웃음>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기지 여 요까지는 우리가 마, 지금 말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자고요 우리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큰자 인간이 죽으면 뭐가 된다 누가 내 잡으론 했어요 그럼 저승사자는 어디 있을까 이거 알아야 될까 이거? 저승사자의 대장은 누구일까 이것이 나중에 천주경의 이큰 분인데 자제 일단은 내가 답만 가르쳐 준다 자 저승사자는 어디 있을까 아 <웃음> 이토까지 이토까지 여기 공부 가르쳐 주는데 어디서 왔다 했는데 저승사자는 귀신세계? 귀신세계 중에서 크게 우리는 네 개가 있다 했잖아. 귀신세계는, 자, 귀신세계는 크게 사계, 운기론에 따라고 우리는 어떻게? 사자, 망자세계에 있다. 그죠? 자, 귀신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뭐라고 그랬어? 염라대왕. 아, 그래, 염라대왕. 알아야 될까요 염라대왕. 귀신세계를 다스리는 게염라대왕입니다 자 염라대왕에서 우리는 이 사자 우리는 일종의 망자다 응? 자 망자 세계가 있는데 자이 망자 세계에 우리는 어떻게 염라대왕의 이런 중재장들을 그느리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누지않아 이것이 바로 저승사자다 사자다 그게, 응? 우리는 그냥 사자라 하면 조금만이 사자는 우리는 그냥 죽은 사자가 아니고 우리는 서성사자다 이게 저성사자는 우리 서성사자다이 그렇게 망자를 가르치는 서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성사자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중대장이 우리는 저성사자다 저성사자 그래서 주승사자가 죽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저승사자도 엄청나게 많아야 될 거야. 하루에 자기가 아무리 니 등이 뛰나도 저승사자가 그 엄청나게 많다면 미국에도 엄청, 이 부대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할일 없으면 완전히 부대로 떼그리로온다이 말이야. 할일 없는데 우리 저게 대만다고 하니까 어떻게 막줄아 보잖아. 그지군인들을막 줄샷 는건 마찬가지다니. 그렇게 제부는 뭐할일 없으면 심심할게 그와갖고한 차씩 몰고 온다며 그렇게 저선사자가 둘이만 딱 오는게 아니고 대장이 둘이고 나머지 그 밑에 절병들이 많다 이 말이야 병원에 가봐 간호 부장 우리 우리 그런람님잘 알겠네 간호 부장이 하나 딱따그 나가면 누가 따라 오나 밑에 수간호로 사고 막 따라오잖아 양쪽으로 1층 2층매 해갖고 뭐 응? 그제 수간은사 밑에 또 가면 또 누가 따라오노? 일반 그 수간은사 최종 이거 보조 그 대종 내려가지. 그러면쭉 따라온다 이 말이야. 그치? 병원에 가봐. 병원이나 뭐 저승사자는 똑같다 현실하고 우리 죽은 사기하고 똑같아 이 말이야. 다른 바 하나도 없어. 왜? 아 여기 있는 영혼이나 죽어 있는 그 귀신의 영혼이나 똑같은 거잖아. 몸뚱아니뭐 없는 뿐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는 심판을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가겠노 그냥 우리는 죽는다 망자식이 간다 했지 그 사이를 못 풀었잖아 그렇지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가겠나 야니 오라면 평 이렇게 가겠나 어떻게 가겠노 어? 아, 우리는 저쪽에, <웃음> 우리는 이게 보따리 메고 왔는데, 그치? 아, 그런 거 망자들은 그냥 가겠, 맨손으로 가겠나? 엄랑이... <웃음> 망자들은 엄낭을 메고, 어디로 간대? 어쩌지. 아이, 쟤발라 니. 이... 야, 망자 세계, 여기서, 여기서 이 망자 세계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느냐는 중요하다. 염노대인이 들고 가잖 응? 염대고 간다고? <웃음> 아 염려자 행위는 안 하지 대장이 누가 그 뭐지 거 대통령인데 예를 들게 되면 그걸 조선사자가 데리고 간다 이 말이야 그냥 망청 데리고 가겠나 몸뚱아리도 없는 거뭐이거만포성줄에 뭐, 모아 갖고 끌고 가겠나 아이자 말이야 뭔본이 뭐, 없는데 어떻게 포석이 그걸 넣노아현실을 우린 직시해 보자 그럼 지금까지 한거 전부 다 여러분들도 이까지 온 사람도 이거 처부다멍청 인데 이식, 뭐, 이거,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더 멍청이지. 분수도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분수지만은. 글대부분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현실에서 이 죽은 사람이 워낙 많다고 죽다가 깨났다가 다시 죽다가 깨났다가 하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보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망자들은 어디에 건너가야 돼? 그렇지. 요단강과애단강을 건너야 된다는데. 그렇게 요단강도 있고, 애단강도 있고, 뭐, 어떤 가인 건 모른다. 좌우정 강을 간다. 그 강을 걷는데 어떻게 렇겠노배 타고. 그래, 배 타고. 무슨 배? 돗배 에이, 참말로. 도탄배는 <웃음> 음, 사람이 타는 거고. 망자가 타는 배가 따로 있다, 이말이야 아니, 그 말하나 이렇게 나왔던 그 모습이 똑같아요. 어? <웃음> 아이, 똑같아. 어? 아 진실이 똑같아, 이말이야그 그 사람 또 그냥 맹탕했겠나 그러니까 뭔가. 뭔가... 벗고 그런 사람들 있고 그런 직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게도 있지. 망자의 길도 뭐 푸른 벌판도 있고 가시는 꿀도 있고 뭐 이런 게 많다 이 말. 그걸 군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푸른 초원도 있고 뭐그렇게 시큰 폭풍도 무르치고 가시 덕불도 있고 막뭐 이렇다 이말 가다 보면 어더버 벌써 <웃음> 그+ 러럼진짜 진짜? 망자가 탁 뛰고 가면 망자가 이거 포성질이 있어가 꼬고 가겠나? 딱 가자하면 거기서 가는 거지 저승사자가 그제. 그럼 타락하면 배가 타 있으면 딱 타면 착갈까이가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널 때는 쪽배를 타고 가는 거야. 쪽배. 요단강 건널 때는 쪽배를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직접한 쪽배에. 딱 타면 펴그길 건너준다 이길 건너는데 야 푸른 초원도 있고 까시는 꿀도 있고 이것도 많잖아 이거 험악하다 이 말이야 그거 또그 가면 또그 가지도 오지도 못한 것들이 어떻게 근데 배고파 죽겠다 해서 그 까치 뜯고 하겠다면 주야 될까 이거 그러면 그 옛날에 우리 이야기가 있잖아 그 누구 할머니가 가면서 그 따로 오면서 뭐 하나 주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거있지 또 조금, 아, 꽃감, 꽃감이 아니지. 자 하나. 하나 주면 앉아 먹지 하다가 이 떡반지 다 들고 가고 다 죽고 나니까 난 죽기 하나도 없다, 그지? 그래서 꽃감 하나 죽으면 앉아 먹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꽃감 소리가 나와야지. 그래서 사도 한번 여러분들도 해봐. 나중에 혹시 가다가 <웃음> <웃음> 꽃감 이야기 딱 하면 도망가쁜데, 그 전신사에다가요? 아니, 호랑이가 떡줄에다가 니네 하나 떡한개 주면 안자 먹지? 해자 사가 있지? 떡다 주고 떡이 없잖아. 그럼 떡떡 그 하나 주면 안자 먹지 하면 난 어떨까? 남아있는 게 꽃감이다 이러면 그 소리가 놀래가 도망가본다면서 그러면 <웃음> 어떻게 우리 가다가 엄낭 속에 엄낭 속에 이제 귀신들이 묻고 있는 이거 떡밥을 메고 가야 되는 거야. 엄낭 속에 메고 가야 돼. 엄낭 속에 메고 가는 게 다섯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거기는 돈도 있어야 되고 살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는 내 다음에 내가 내 무기 만만패 안을까. 자우지 그 음낭 속에 음낭 속에 우리는 살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 다섯 가지가 있어요. 우리 따아갈 때는 아좀 들어 봐. 그렇게 우리 보따, 보따리 속에는 노란 보따리, 빨간 보따리 이런 게 해서 이게 메고 왔잖아. 우리는 하기 위해서 도구를 메고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엄낭 속에는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자식구제 같은 데할 때는 이 재할 때는 아무래도 천 원짜리로 하나, 절을 하면서 천 원짜리로 하나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돼. 그엄낭 속에 돈을 이어줘야 돼.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엄낭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앞에 갖다 놔라만안 된대, 그제? 그래서, 어쨌든, 이, 이 후배들이 이 엄낭 속에 돈을 한풀 주는 이유가, 그, 뭐, 부처님이 뭐라는 게 아니고, 이 엄낭 속에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쩐이 필요할 때가 있어, 좋 아, 그 저승사자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자, 요단강 건너게 되게 되면 벌떼같이 있다, 이 말이야. 내하고, 내하고 빚진 이 벌떼같이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배도 고프고 돈도 필요하고 지 돈이 노잣돈이 있어야 어떻게 우리 이게 그 뭐고 우리 사층가 하게 되면 어떻게 응? 그뭐 차비가 없어서 못 오느냐 비행기 타고 올라요 해서 타고 그치? 배 타고 올라요 비태기타뭐 예. 그래서 올라요 해서는데 용돈이 없어서 못 가요 못 오요 뭐 차비가 없어서 못 오게 하잖아 그 귀신이 차비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용돈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살도 있어야 되고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엄낭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망자는 어떻게? 우리는 인간이 올 때는 보따리를 메고 있지만은 망자는 어떻게 엄낭을 메고 가야 차고 가는 거야. 엄낭을 차고 가는 거야.